남자가 어리숙해요. 힘들었어요. 이름 많은데 힘들었어요. 여자가 욕심도 좀 많고 또 자기에 대한 우월감이 좀 높은 걸로 들어오고 꽤나 어릴 때 예쁨을 좀 받고 살았던 그렇게 윗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남자는 좋은 것만 보려고 했던 사람 같이 보여줘요. 그리고 이다인 씨가 이승기 씨한테 아주 큰 힘이 됐어요. 자기가 배움을 많이 느끼는 여성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남자가 아마 좀 돌아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가신내린 백마장군 주연신단 주연입니다. 이분도 구합인데풍합 네. 음. 여자가 욕심도 좀 많고 또 자기에 대한 우월감이 좀 높은 걸로 들어오고 꽤나 어릴 때 예쁨을 좀 받고 살았던 좀 예쁘다고 얘기를 들었던 그리고 스스로도 인정하는 그리고 독보적인 존재의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면서 아마 첫째 성향이 있거나 아니면 첫째 대우를 받거나 밑에 사람을 조금 존중하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이제 태생적으로 사주적으로 또 그렇고 주위 환경도 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부모가 이 뜻대로 도 뭔가 해줬을 거야 다 해줬다? 그렇지 이 뜻대로는 해줬을 거야 이 친구가 잘하면 잘하는 대로 밀어줬고 원하면 원하는 대로 밀어줬고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윗사람이 별로 없어요 동등하거나 친구이거나 아니면 아래 원래 사주적으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면 주변 환경이 이 사람을 바꾼 거예요? 원래 그런 것을 부모가 부추긴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조금 잘 사는 가정이거나 아니면은 돈의 흐름이 좋았던 가정으로 보이거든요 이 친구가 하고 싶은 거 뭐하고 싶은 거 뭐하고 싶은 거를 다 이루게 됐다는 여자로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추김이 많았고 자기 자신도 그런 걸 많이 선호했다라고 보여지는 굉장한 여자라고 보여져요 음. <웃음> 이 남자는 좋은 것만 보려고 했던 사람 같이 보여져요 이 둘은 지금 행복한 걸로 보이지만 이 남자는 제가 봤을 때는 서민적인 사람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런데 높은 걸 상승하는 게 아니라 높은 모습만 본 거라고 보면 돼그 세계로 들어가서 그 여성만 보니까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퍼펙트하고 쿨해 보이고 굉장히 멋진 여성으로 뭔가 자기가 배움을 많이 느끼는 여성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반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남자가 아마 좀 돌아설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좋다 지금 당장은 둘이 신났어요. 서로가 지금 좋은 관계에 있어서 신나 보이는데, 남자가 어리숙해요. 많이 어리숙하고, 이 남자가 힘들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어, 그렇고, 일은 많은데 힘들었어요. 거기에서 이 여자가 굉장히 지능적으로 도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을 댔든, 도움이 필요한 어떤 위로를 했든, 이 여자가 많이 보듬은 거야. 그러면 잘 사는 거아니야 달라요. 남자의 성품은 아래위가 없거든. 사실상 어리숙하고 뭔가 좀 어벙벙한 게 있지만 이 남자의 성품은 순하고 여려요. 근데 이 여자는 조금 계획적인 게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상하의 어떤 성향이 다르게 들어버리잖아. 웃다가 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 근데 이 남자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이 남자가 돌아설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 이 남자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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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만났다면 내가 봤을 땐좀 기간이 된 걸로 보이고 네, 가족들이 또 이미 다 뭔가 상봉을 한 걸로 보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는 걸로 보이는데 이 둘이 가 계속 분분하게 조금만 사진 안 넣어도 구설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남자분이 얘기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야 그래야 구설이 잠잠하거든 누군지 말씀드리고 제가 조금 더 여쭤볼게요 남자분은 이승기 씨고 여자분은 이다인 씨예요 서로가 정 존중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다인 씨가 이승기 씨한테 아주 큰 힘이 됐어요 사람한테 상처받는 기간 속에서 이다인 씨가 아주 조용히 말없이 큰 힘이 됐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안 겪어봐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보듬기 바빠 이승기 씨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잖아, 되게 억적하지 올라온 사람이잖아. 근데 이승기 씨가 마음의 문을 많이 닫았던 게 있었거든. 왜냐 누가 누군거랑 연결돼 있는지 몰랐던 그런 자기가 알면서도 애매했던 것 같아 이다인씨가 그때 많이 힘이 됐던 걸로 보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결합이 조금 진행되는 걸로 같아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다인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너네도 알 거야 라고 오. 이렇게 생각하겠지 뭐 조언이나 아니면 조심해야 될거 이런 거 말씀 좀 해주세요 딱히 조심하라고 할게 없어요 그냥 이다인씨가 어, 이 남자한테 잘하면 돼요 본인은 이 남자 놓쳐봐야 <웃음> 이유는 e 게 없어요.